금연서 포터즈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재미있고 쉬운 체험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금연 체험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소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흡연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맞춤형인 2동 금연 클리닉과 내지밥 금연 클리닉 등의 활성화로 단절없는 금연 성공을